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전 시간에 그 세세마, 그 책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다 설명을 했죠. 그 마의 구간 깔딱고개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주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건이 세세마 프레는 획기적인 제도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그냥 또 그냥 듣고만 넘어간다 이러, 이러시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가 설명만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지금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공부가 아니고 당연히 사업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맨날 듣기만 하고 누구 초대만 할 생각만 초대만 해서 안쳐 놓더라도 그래도 본인이 초대를 하려면은 이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점 더 가면 알 거예요. 근데 참뭐 여기 썸네일 제목대로 참 예상했던 대로 역시 참그 직급 도전 그 하시는 분들이 또 그냥 또 이게 또웬 기회냐 그래갖고 이미 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은 이름 알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자기 직급 가는 수단으로 쓴다는 얘기죠. 뭐, 국장급 이상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들 하는데, 어, 이거를 그렇게 활용하면은 진짜 안 되는데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가, 뭐, 이거 세미 판매사 이거 가는 거, 이것도 못 가냐, 이 등신들아, 뭐, 이런 정도로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에, 왕따 정도가 아니고 완전 그 병신처럼 취급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왕따 문화 속에서 그렇게들 뭐 그냥, 살아왔지만은 근데 그냥 완전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해서그래도 그냥 막요번기에 그냥 뭐 어떻게 가보자 경쟁적으로 그렇게 난리가 난대요 아마 요번에 그 5월 20일 날 있는 그어그 석세 어, 그 세미나 거기에서 승급식 할때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약진을 했을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반추하는 의미에서 아예 어, 최소한 제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가끔 또 희한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엉, 엉뚱한 소리 또댓글로 남기는 사람도 있고 한데, 뭐, 저는 뭐 그런 거개제 이렇게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여기 들어오신,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만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태까지 그걸 보면은 이승희 크라운이 했던 그, 그, 저 ABR이라고 있었죠? 그거는 뭐 사실은 시스템이라고 하기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일종의 그, 그, 어떤 그냥 프로모션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인풋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아웃풋이 똑같은 비슷, 아주 복제된 비슷한 게 나와줬다. 거의, 왜냐면 하 인간이 하는 복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는 하는데 그 비슷한 결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와주더라.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계속 이렇게 뭐몇 개월 해보니까는 거의 비슷한 통계가 나오고 비슷하게 나와주더라. 이렇게 하면 그건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ABR이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뭐 많은 지원을 했었고 사실은 무대도 빌려주고 사실은 그렇게 많은 그 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벌써 일년이 넘었, 넘었네요. 1년이 뭡니까? 그렇게 넘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는 뭐 그동안에 뭐 제가 뭐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거래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안착을 해서 사람들이 좀할수 있는 이 언택트 시대에 이게 주문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하나의, 어, 어떤 대안이 될수 있겠다. 프로모션적인 그 개념이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도 뭐 진행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한다 고니까 인증샷들 전부 가짜로 내고 그 직급 도전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깡패들처럼 이렇게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무슨 뭐 해모임 뭐 1등, 2등, 3등을 다 자기네들끼리 독식을 하고 승자 독식의 그런, 그런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그 원래 갖고 있던 ABR이라는 그 제도 자체를 갖다가 많은 물량도 들어가고 사람들도 많이 쓰고 전문가들도 많이 소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모든 게다 가짜예요. 인증샷도 가짜. 뭐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결국엔 그 상품에 눈이 멀어갖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들이 자기네 세를 갖다가 이렇게 과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ABR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거보다도 지금 많이 퇴색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것도 잘만 했으면 제대로 써도 이렇게 구축이 이렇게 됐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뻔한 그거였고 그런 소지가 많은 거였는데도 그렇게 됐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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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프로모션하고 제도하고를 한번 구분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에다가도 그걸 갖다가 그 이게 프로모션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 막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프로모션하고 이 제도라는 거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플랜으로 굳혀진 거하고는 틀려진, 틀리거든요. 엄연히 틀립니다. 프로모션은 일정 기간 한 달이면 한달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프로모션은 그래서 짧은 그래도 길어도 한 달이 안 넘고 한두 달이 넘지 않는 범인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프로모션이지 1년 내내 하는 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한시적으로 하는 그거로 지금 여러분들이 세미 세일즈 마케팅 브랜드 갖다가 그뭐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왜냐면 이제 회사에서 공시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장할 건지 안할 건지 그때 결정하겠다는데 이거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한시적으로 연말까지라고 해도 7, 8개월, 8, 9개월을 갖다 이렇게 하는 프로모션이 아니거든요. 더 확실한 예로 왔을 때그 베스트 키트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다단계나 그 처음 초보자들이 왔을 때 물건은 뭘 구매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초기, 처음에 가입해서 제가 표현하는 건 Q인데 Q를 하,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그 편의를 도모하고 부담을 좀 경감시켜줘서 사업을 좀 고치시키고자 사업을 처음 하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부담을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 가이드를 확실히 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거는 스타트킷의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스타트킷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건 이제 프로모션적인 성격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베스트킷을 에서 이제 상시 적용하기로 제도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것도 그거 역시도 지금 지금 도전파들이 요번에 요번에 또 세세마이 이거 가는 데다가 그냥 다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무지무지들 막 그냥 직급을 또 도전하고 갔습니다. 요번에 뭐 저기 올 20일날 그 승급식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뭐 이미 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은 근데 뭐, 뭐 예상한 대로 그렇게 나왔던 것뿐입니다. 근데 자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베스트 키처럼 회사에서 완전 제도화 시켜갖고 제도로서 굳혀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건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가 왜맨 처음에 프로모션으로 하다가 제도화 시켰어요 세세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걸 갖다가 제도화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세세마가 가장 중요한 그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베스트 킷를 상용화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제도화 굳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그 초보자들이 쉽게 그리고 또 보다 더 접근 용이하게끔 그렇게 해서 부담도 경감시켜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직급 도전파들이 지금 또다 그거를 그냥 낱낱이 또 써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직급 도전파 이제 스파이 비슷한 사람 몇번 이렇게 들어와서 아직도 뭐 마이크로 살아있나 뭐 그, 그거 그 확인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가끔 뭐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이제 이제는 제 유튜브를 그냥 제대로 경청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베스트 킷 하고 그 다음에 세세 만은 프로모션이 아닙니다 제도입니다 제가 장을 지질게요고 연말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출이 몇천억이 뜨는지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잘 되는데 뭐 한다고 그걸 죽입니까 키우려고 지금 한 건데 그러니까 는 그거는 나 그냥 혹시나 세상일이라는건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그때 또 무슨 또제2의뭐 무슨 코로나가 올지 또뭐 세상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때 이제 하나의 유보 조항으로 이렇게 하나 써놓은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냥 꾸준히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세마 프레임을 갖다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적인 네트워크, 우리 특히 애터미의 역사를 갖다좀 이렇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어요. 2009년도에 창업을 해서 2009년 2010년 제가 2010년 5월달에 가입 5월 10일날 가입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만약에 굉장히 혼, 혼돈의 시대였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그 방판이었습니다 방판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30만 6천원을 매 세트를 사서 그럼 7만 6천 5백원 아닙니까 그거를 한 세트 가격 14만 8천원에 판매들을 했어요 60%가 넘는 마진을 그 직판 마진이라고 해서 아주 마케팅 프랜의 직판 마진 60%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비자가가 19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8천 원에서 19만 8천 원. 그런데 대다수가 14만 8천 원에 팔았어요. 그그니까 7만 6천 5백 원하고 좀 심장이 좀 약하신 분, 방판 경험이 좀 없는 초보자 같은 신분들은 그냥 뭐한 8만원 9만원 이렇게 받고 10만원 받고 양심적으로 7만 6천 5백원 받아서 하신 분들이 더 많고 근데 진짜 방판꾼들은 들어와서 그 14만 8천 원도 아주 선심쓰듯이 해서 직판 맞이는 엄청 많이 받아 갔어요 그래서 2010년도 제가 5월 10일 날그 가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방판 하시는 분들이 아주 신났다 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때예요그 그러니까 다음 2011년 2011년도서부터 완전 네트워크로 전환하면서 그 방판하던 분들, 직판 마진을 봤던 분들이 그냥 아주 온갖 불만 불평 뭐 해가지고 그때 그냥 와장창 다 나가시고 그때서부터 이제 네트워크로 진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변경은 그게 첫 번째 제도의 변경이었어요 그 회사의 포맷 자체를 네트워크로 완전히 이렇게 바꾼 거니까 는 그건 아주 큰 생태계의 변화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제도의 변경이라는 건 그렇게, 네트워크는 제도를 변경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피, 에, 저기, 손해를 봤던 분들 막, 또 그로 인해서 그 제도 하나로 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난리,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쁘게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주 대변역이었죠. 그래서 네트워크로 바꿨습니다. 근데 어느 회사나 다 그랬어요. 어느 회사나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트워크에 이렇게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나 인지를 하고 그때 빨리 전환을 해서 지금 임페리얼 되신 분들도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번이었고 여섯가지쭉 없었습니다 그 네트워크 원래 제도로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 플랜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 가지가 틀려지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만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이 생태계는 네트워크의 새 역사를 썼다 그리고 이건 그러면 뭐, 아메이도 그렇게 따라오면 되지 않습니까? 유스킨도 그렇게 따라오면 되... 안 됩니다 제도 하나만 바꿨다 그러면은 그쪽이 아주 그냥 붕괴가 돼 버리거나 아주 그냥 전부 다 난리 난리 수준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는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과감하게 애터미는 2011년도에 네트워크로 변환을 해서 직값만이 없애버리고 지금의 이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뭐 아, ATOMI 그래서 뭐 아토미아토미 그거 했었는데 예, 저, 여러분들 그 애터미가 된 그, 그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ATOMI를 갖다가 미국 사람들은 발음을 갖다가 그거를 애터, 애터미 애터미 이렇게 안 부르고 에러미에러미 그런데요 그래서 에러미를갖다니까 T 발음을 갖다가 R 발음으로 걔네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터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한 2012년 동안 13년 동에 그렇게 한 걸로 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애터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큰 변화가 있었고 그건 아주 큰 틀의 변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거 자당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11년도 네트워크를 시작한 걸로 봤을 때는 11년 4개월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왜 이렇게 복귀를 하냐면은 보통의 그 아메이도 한 15년 정도 처음에 90년도에 들어와서 2005년도 정도 됐을 때 그때 직급 도전파 파워라인 그룹이라고 하는 부동의 2등 그룹 어마어마한 그룹이었거든요. 그그그 어, 그 그룹이 어 삼프로핀 제일 우리를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제일 밑에서부터 해갖고 제일 위에 임페리어까지 그냥 싸그리 그냥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1 5년 동안에 그그 동안 그렇게 많은 걸 갖다 이렇게 해내고 이, 여기로 얘기하면 크라운 엠베서더라는 직급도 나왔고 최고의 그것까지 해서 그 줄줄이서 딱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냥 15년 동안 했던 거가 그냥 싸그리 그냥, 그냥 씨가 말랐어요. 절멸됐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책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 아, 이제, 어, 우리 지금 직급도전 하시는 그 직급도전파들, 아주 오리지널 직급도전파들, 인터넷 재판매를 틈만 있으면 하려고 그러고, 지금도 그, 지금은 뭐 이렇게 바꿔도 뭐 이렇게 하니까는 그 여섯 번짜리 그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재포장해서 하는 방법 칫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그것까지도 지금 막 그냥 눈에 그냥 현안이 돼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몇년 내로 다 없어질 겁니다 이제는 뭐 제도적으로도 안 되고 실력에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했는데도 연금 수익이 안 나와요 그분들은 근데 2015년도서부터는 아주 인터넷 재판매를 갖다가 아주 조직적으로 했거든요 그냥 막 컨테이너 그냥 트럭체로 그냥 가가지고 그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그 비닐밴딩을 갖다가 박스 그냥 수백 박스 있는 거를 비닐밴딩에서 이렇게 지게차로 이렇게 떠가지고 우리 10억 받을 때 이렇게 지게차 뜯듯이 이렇게 해서 갔던 것처럼 그냥 비닐밴드로 칭칭한 거 그거를 지게차로 떠가지고 그냥 센터에 떨어뜨려갖고 그걸 또 바꿔도 지우고 그, 그 짓을 한 거가 2 0 1 5년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작해갖고 뭐 2020년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재작년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서 아직도 인터넷에 그 그래도 그난 잘려도 좋아 이런 사람들이죠 재고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유효기다 끝나가지고 그나마도 이제 그것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왜그그 그 방판에서 우리가 저 네트워크로 바뀐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지금 와서 또 복귀를 하냐면은 자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베스트 키트 그거 상당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우리 회사는 참 겸손한 건지 그냥 그럴거 그건 대단한 건데 다른 회사 같으면 굉장히 그거를 어,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굉장한 생색을 많이 내는데 우리는 그냥 조용히 그냥 이제부터는 상시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거 굉장히 큰 제도 변경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스타트 킷을 만든 겁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 사업하기 좋으라고 진짜 걸어서 가는 제대로 어, 뛰어서 많는 분들한테는 그큰 무기 거든요 그러고 아자줌에서는 그거 활용해 가지고 진짜 우린 카드 그거 하면 다잘 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거 안하고 진짜 맨발로 뛰어서 그걸로 지금 판매사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도 갑니다 자기 열정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열정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또 올바른 사업자가 나와서 또 시스템에 접목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베스트 킷도 상당히 중요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그, 신규 제도지만 굉장히 원래 다른 회사 다 있습니다. 웬만한, 다른 회사는. 그, 러니까 그, 스타트 킷, 그러니까 베스트 킷이 있고, 그거에, 그게 상시로 하면서 바로 그냥 세세마가 시작했어요. 이거는, 세세마는 방판에서 그, 저기 네트워크로 변, 변경한 것만큼, 그것보다도더 실질적인, 그러 보면서도 아주 대단한 병입니다. 여러분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름에 20만원 더 받는 게뭐 이렇게 대단하냐? 내뭐한달 해봐야 뭐 40인데 뭐 그게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도 지금 200 이상 받는 사람들이 만 명으로 나왔거든요. 만명 이상이 나왔는데 이제 그 중간에 징검다리를 이렇게 딱 놔뒀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노력으로 제대로만 가면은 그러면 돼. 어, 된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미 세일즈 마케팅 플랜을 어, 그냥 그렇게 이제 옛날에 그냥, 그냥 뭐, 뭐, 뭐, 뭐 그런거 냥그 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는 진짜 진정껏 생각을 하시고 제가 만들어서 요, 요번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는 블로 그거를 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 왜냐면 그걸 마에 구간 깔딱고개 그 다음에 세븐코아에서 그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4미터가 뭡니까? 그러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4m 공간에 갔다 이렇게 펄쩍 뛰기가 넘어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멀리 뛰긴가? 그거를 갖다 잘하는 사람이라도, 호흡, 스텝, 점프해갖고 쭉날라가더라도 4m다 보면 거의 다 올림픽 선수급 아니고선 다 빠져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는 중, 가운데다 중, 증검다를 딱 넣으니까 2m 뛰었다가 2미터 이렇게 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그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캐젤을 부르시고 지금 하시는 분들 많을까요 두번세번두번세번세번네번 번, 번, 세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원타임 투타임 그 표에서 나타나듯이 그거를 그래도 꾸준하게 뭐 대안이 없으니까 뭐 직급도전 그분들한테는 왕따 당했고 그러니까 나온 차례도 어떻게 그냥 해보자 그러고 고지식하게 그렇게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세만은 어마어마한 기회죠 근데 지금 신규 분들 제가 지금 이거 어, 이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익혀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거를 설명을 할줄 아시면 돼요. 그걸 뭐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현실 전검 간단히 해주시고, 요 세븐코아, 세븐코아 만드는 큐, 어, 큐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큐를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죠. 초보자들이니까 거기에 베스트킷을 얘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3회 법칙에서 어, 스타 스타트업 그 다음에 세븐코아라고 하는 빌드업까지 만드는데 빌드업 만든 과정에서 거까지는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일레븐코아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건 우리뿐만 아니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만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그 부분만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그거 여러분들이 느끼신 대로 그렇게 그냥 어, 그렇게 사업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전체적인 그 얘기를 해 드리냐면 은 이런 제도 베스트키트 하고 세세마 했더니 또 직급 도전받들이또 난리를 친 겁니다. 그냥 그그 그 사람들은 이런 것만 있으면 은 그냥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조직이 깡패라고 그냥 깡패들처럼 그냥 그 ABR 코스 하니까 그냥 사람들 동원해갖고 그냥 가짜 인증샷을 그냥 그렇게 하듯이 이제 또 가짜 반판매사 그 반, 판매사는 직급도 아닌데 왜 반판매사를 갖다가 못하면 병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주눅이 들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뉴페이스 새로운 분들한테 3회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 만약에 그소속돼 있는 데가 그렇다면 동료 몇분들 그분들하고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조직을 해서 세 명만 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신규를 초대했는데 그분들은 직급도전이고 이런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은 들어와서 요거, 3의 법칙, 그 다음에 세븐코어,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하게, 그 간단하게 써놓고 여기 옆에 표도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설명해서 제 설명 듣고, 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라고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한 번에 몰아서도 해보고, 낮장으로도다 설명하고, 제가 아주 이게 안착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아 그런 거야 그래서 몇번 듣다 보고 요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듣다 보면은 아 여러분들의 그 멘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고럴 때까지는 계속 제가 그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시고 그 지금 아주 이게 기회가 되게 좋아요. 베스트킷도 제도고 베스트킷을 만든 것도 제도고 세세마는 완전히 제도로 굳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를 잘 결합을 해서 여러분의 사업으로. 이건 여러분의 사업이에요. 나의 사업이에요. 자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으로서 활용되려면은 이세션 앞으로는 그냥 책샀어 그러고 그냥 있고, 근데 내가 그저 사람처럼 어떻게 저렇게 설명해? 그게 아닙니다. 저처럼 설명하라고. 제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두 사람씩 이렇게 이렇게 막 보고 내 설명 한번 들어 봐. 그래서 5분 10분 이렇게 서로 연습하고 그러면 아주 수도 없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급도전 관계 없이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번에 세세마 프랜으로 여러분들도 아주 차근차근 세미 세일, 세일즈 마스터 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만 올라갔다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가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백 투더 베이직, 가장 기본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서 모두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